We'll b h 콩 <웃음> 인자 <이제> 내려가네. <웃음> 가자, 콩아 내려가자.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어이구야! Ha ha ha! <웃음> 공이 신났네. 가자 <웃음> <하자>, 공이. <웃음> <웃음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<뒤는> e <중> <뒤는 중> <뒤는 중>